숨은 우 행복한 날에 숨은 우마 우울한 날에도 숨은 우물 언제나 s m i l e for you 내 숨은 우 그래 너야 짐으로 가는 길게 나만들깃칸한은막 아로 나로 춤추며 목마을은 조그만한라랑 무지개처럼 <웃음> 머리 자린 고기 날처라 아쉬우면서 논했는는 인기를 어쩐까지마전 어디서만 날 가득 그름의딸 흐름거리는 레이먼들래 항상 꿈꿔져나 꿈꿔져나 모두 몰래 평화 선공석에 돌아올 예쁜 미래가 이어진길를 바로 널만나 후부터 하귀할 수없 주 문은 마을 안에 도주 문은 마 언제나 츠마일스머유내 힘.